반지름이랑 우리 전자 친화도랑 했었잖아요. 이온화 에너지랑요. 네네네, 그 표요. 네. 어?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원자 반지름이고 진가인가요? 안 본가요? 여기가? 진가요. 어? 어, 여기는?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지화도랑 전기 음성도인데 네 얘네 둘은 18쪽을 제외해요 아 그렇군요 와 아, 네. 선생님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짱이다 아이정이 어, <웃음> 너무 좋아요 어, 이거만 딱 읽을게요 네어 진짜 멋지생데어 여기 또 나왔어요 여기 또 나왔어요 선생님 <웃음> 어, 왼쪽 아래로 갈수록 먼저 반지름이 증가하고 이온나 에너지가 감소하고 네. 먼저 친화도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소 구독자 여러분